최고의 장타는 정타다.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은 클럽 스피드가 빠른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은 거리가 멀리 나갈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주는 클럽 스피드를 쉽게 빠르게 늘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스피드를 늘리는 동작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클럽의 스피드를 가장 손쉽게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스윙의 크기. 스윙의 아크를 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윙의 아크가 크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속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굉장히 쉽게 가속을 받으면서 공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클럽 스피드가 살겠죠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요 우리가 클럽을 잡은 상태에서 손부터 명치 사이의 거리 헤드부터 명치 사이의 거리는 기준점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이 기준점으로 잡혔던 거리가 우리가 테이크백을 가면서 손목을 일찍 쓰게 되면 은 손부터 명치까지의 간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명치부터 헤드까지의 간격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는 가장 큰 장점은 스윙의 아크가 작아지기 때문에 공을 정확히 맞출 수는 있겠지만 동작 자체가 작아지면서 클럽의 스피드를 늘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럽 스피드를 손쉽게 늘려주기 위해서는 이 클럽 헤드가 내 몸에서 최대한 멀어지게 만들어주면서 백스윙을 시작하게 을 된다면 은 스윙의 아크가 굉장히 넓게 만들어지면서 몸의 꼬임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 넓은 백스윙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다운스윙 때도 클럽을 풀어주면서 이쪽 아크를 다시 크게 만들면서 넘겨주는 스윙 스피드를 늘리는 스윙 아크를 크게 만드는 동작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겠죠 다운스윙은 백스윙보다 작게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백스윙이 작은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넓게 들어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딸려가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백스윙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주셔야 다운스윙을 넓게 혹은 좁게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공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른팔, 왼팔 셋업 때내몸 앞에 모여져 있는 이 양팔의 뻗어짐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회전을 시켜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은 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을 회전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몸의 한 부분, 특히 왼쪽 어깨, 이 몸의 한 부분만 이용해서 클럽을 멀어지게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오른쪽으로 딸려가게 돼요 이 동작만 가장 주의해 주신다면 클럽이 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운스윙 때 몸에 힘을 쓰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클럽을 위로 들어올리는 코킹 동작을 할 때도 최대한 팔꿈치가 접어짐을 줄이면서 탑으로 올려주시게 된다면 손부터 명치까지의 간격을 손목이 꺾이면서 팔꿈치가 굽어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 간격을 최대한 저쪽으로 밀어내주시면서 해주시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부터 명치 사이의 거리가 아주 조금밖에 줄어들지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스윙의 아크의 크기가 팔을 당길 때보다 손목을 일찍 꺾을 때보다 훨씬 더 넓게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는 이제 클럽 스피드를 늘릴 준비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테이크백 때 클럽 헤드가 있던 곳 타겟의 반대 방향으로 양팔을 뻗어 모아 주시면서 몸을 회전시켜 주신다면 이쪽 아크가 넓기 때문에 양팔이 뻗어진 상태 그대로 몸을 회전시키기 때문에 이쪽 아크도 같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친다면 너무나 손쉽게 작았던 스윙보다는 훨씬 더 손쉽게 클럽 스피드를 늘려주게 되어 먼 거리를 손쉽게 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올라갔던 길 그대로 클럽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깎아치는 밀어치는 스윙이 적어지게 되고 깎아치는 밀어치는 스윙은 전부 다 클럽의 앞뒤 움직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클럽이 훨씬 더 직선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내가 셋업 때 만들어놨던 스위스 스팟 위치에 다시 정확하게 공을 맞추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이 내용은 아이언에서도 너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아이언의 경우에는 우리가 클럽을 끌고 들어와서 찍어쳐야 된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찍어쳐야 되는 거 맞습니다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끌고 오지 않아도 우리가 셋업 때 체중의 위치를 중앙보다 살짝 왼쪽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은 체중의 좌우 이동 없이도 클럽을 넓게 휘둘러도 원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넓은 아크의 스윙으로 공을 찍어 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리를 늘리려고 클럽을 빠르게 휘두르려고 몸을 빠르게 돌린다거나 특히 허리 혹은 클럽을 끌고 들어온다거나 몸의 좌우 이동을 만들거나 이런 동작들을 다 하실 필요 없이 기존 스윙 그대로 에서 스윙 아크만 지금처럼 조금만 더 넓게 만들어 주신다면 나의 오른팔의 구부러짐이 최대한 적게 명치부터 손의 거리 명치부터 헤드의 거리가 셋업 때와 같이 유지되면서 백스윙, 유지되면서 다운스윙 그 상태 그대로 회전을 해주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유지되면서 팔로스루를 만들어주면서 훨씬 더 손쉽게 클럽 스피드를 늘려주면서 거리를 늘려주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동작들을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스윙의 아크를 키우신다면 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클럽의 스피드와 비거리를 늘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손쉽게 클럽 스피드를 늘리는 스윙 아크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범스골프, 이경문 프로였습니다.